음음 음. 네? 부르셨어요? 잠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투진 어디까지 투진인가 <웃음> 이것이 문제로다 오비 오비 미안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비 <웃음> 오비 깜짝 놀랐죠 진 땀을 뺐어요. 저희가 지금 <웃음> 아유 죄송해요. 저희가 이게 잠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이제 세팅을 다시 하, 마치고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음, 놀라셨죠? 너무 죄송해요. 아유, <웃음> 너무 죄송해요. <웃음> <웃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네 제가 정말 <웃음> 정말 오빗을 내쳤습니다. 그러면서 안돼, 안돼. 아, 그럼 저희 자연스럽게 그럼 다시 한번 그렇죠. 흘러가 듯이해볼까요 네, 좋아요. 히디니디. 네, 어 히디니디가 뭐죠? 히디니디. <웃음> 히디니디가 네 히디니디는 내 네, 저의 디자이너인데요. 네, 자연스럽게 저희 네. <웃음> <웃음> <되게> <웃음> 서로 사실은 저희도 조금 당황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웃음> 어, 시급담이 나네요, 지금. 휴. 휴. 와우. 네. 우리들 다시 찾아오는 투신의 라디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네. 어, 저희 어디까지 이제 말을 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 일단은 뭐 DJ명으로 이제 다 부르고, 저희, 그렇죠. 뭐, 그럼, 뭐, 저희, 뭐, 근황이나 그런 거 조금 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황 같은 거 얘기도 뭐 해도 되고. 뭐 어떻게 들었어요, 현디니디? 저는, 어, 요새, 어. <웃음> <웃음> 뭐 뭐야? 저는 그냥 네. 뭐, 팝송도 연습하고, 음. 되게 주말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 뭐, 쉬는 날에는 그냥 뭐, 영화도 혼자 보고, 오, 영화 최근에 봤어. 영화, 이거..봐야 되나? 조커? 응. 어 조커 그거 영화를 혼자 보러 갔거든요 어 진짜? 네 근데 제가, 제가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가 그걸 혼자 보면서 응. 다른 사람들은 다안 웃는 장면에 저 혼자 웃는, <웃음> 웃는 거예요 무슨 장면에 웃었는데? <웃음>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웃음> 아니 조카가 막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 음. 근데 그때 이제 나도 혼자 같이 따라 웃었어 근데 이제 어, 혼자만 오나 혼자만 그 그래서 순간 와나 진짜 4 차원인가 싶은 거야 어, 아 근데 현재 현진이가 약간 그런 약간 포인트는 있긴 해요 좀 데그 코드 가좀 혼자 남자는 <웃음> 그런 포인트가 약간 이거는 솔직히 우리 12명 다 같이 있을 때도 <웃음> 마찬가지여가지고 얘가 어, 어땠을지 약간 예상이 가긴 합니다 왜냐면은 12명이서 이제 다 같이 막 수다 떨고 막 얘기 나눌 때 혼자 빵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웃고 있을 때 웃지 않아요 현디이디는 <웃음> <웃음> 그래서 약간 어우 는 재미가 없나 약간 눈치를 보게 되는지 약간 <웃음> 눈치 아닌 눈치 약간 뭐 그런 거 같아요 아, 혼영, 혼영 좋죠 나도 혼영 예전에 한적 있는데. 오 요새 줄임말도 쓰시고 혼자. 게 와우. <웃음> 저 인싸요. 오 인싸. 아. 저는 1 1로 봤었어요 1 1로 오. 근데 혼자 영화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옆에서 응. 막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심지어 나그 팝콘 라지 사이즈 혼자 다 영화 시작하기도 전에 다 먹었어. 아 근데, 근데 원래 팝콘 <웃음> 광고가 너무 이게 길다 보니까 맞아요. 팝콘은 반 이상을 이제 먹게 되는데. 네. 옆에서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한데 맞아. 근데 나는 내가 그 사람이야 물어보면서 <웃음> 어?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 혼자 영화 보면 <웃음> 네. 그래가지고. 혼자 혼자 뭔가 노는 거 좋아해요? 네 저는 되게 산책 같은 거 좋아해요 음. 구경하고 그런 거음 그렇구만 저도 혼밥 뭐 이런 것도 다 좋아하는 거 같아요 혼밥. 혼자 쇼핑하기도 하고 혼영도 좋아하고 제가 듣기로는 네. 히디디가 혼밥으로 뷔페를 갔다고 아~~ <웃음> 네 정말 이거는 저희 리본니가 정말 존경한다고 했었던 건데요 저는 근데 왜 왜냐면 약간 그런게 별로 신경이 안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카페도 옛날에 혼자 많이 갔었고 그런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같은데도 혼자 많이 갔었고 먹고나봐요 근데 언제 한 번은 그 뷔페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에, 띵, 띵, 알죠? 그쵸, 알죠. 에, 슬, 띵, 이거. <웃음> 거의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 오픈 시간이 그때 10시 반이었거든요. 었 그래서 제가 진짜 딱 오픈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딱 들어왔어요.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혼자 왔어요. 이러고서 어요 <웃음> 당당하게. <당황해. 웃음> <웃음> 거기가 근 홀이 엄청 넓었거든요. 맞아요. 좌석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딱 음식들을 봤는데 완전 다 새거로 가죠. 오픈 시간에 맞춰서 딱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청 퍼다가 먹었죠 그때. 뜨끈하게 음. 많이 먹었겠구나. 뜨끈하지는 않았고요. <웃음> 아니 <굿밥> 먹나요? <웃음> <웃음> <웃음> <드끈한> 국밥 먹나요? 진짜. 그러 국밥? 그 파스타 이런 거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음> 아, 뜨끈한거 좋죠 저도 요즘에 국물 원래 는 안좋아 했었는데 빠져가지고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거 감자탕 햇볕장국 뭐 이런거 맞아요 국 이런거 진짜 좋아요 아맨 oh, <웃음> 아와거그 얘기하니까 이렇게 길어질 수가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여자들이랑 머그 얘기하는 거 되게 싫다했다는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수다 떨기 시작하면 우리 여기서도 새벽 5시까지 떨수 있을걸? 맞아 오늘 새벽 5시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 V 이 <웃음> <웃음> 와. v e 혼밥 해본 적 없어? 해본 적 없어요? 많지? 많아? 응어 어, 진짜? 응, 음, 아, 뭐 없는 줄 알았어. 항상 빵도 빵집 가서 혼자 빵 먹고. <웃음> 아나 그때 생각나. 우리 나 혼자 빙수 먹은 적도 있어. 오, 괜찮다. 음, 배불렀어. 음. 아니 예전에 뭐지? 우리 그때 등교하기 전에 기억나? 둘이 그 어.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 얘가 아침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 조퇴하고 나서였나? 그래가지고, 너가. 근데 나는, 저는 이미 그때 밥을 먹은 상태였어요. 음. 그래서, 약간 너그 분식집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어? 순두부찌개인가? 어, 알것 같아. <웃음> 알아, 알아. 뚝배기에 <톡대기에> 나오고뜨끈 <웃음> <웃음> 뜨끈 뜨끈하다. <웃음> <웃음> <웃음> 그거 먹고, 저는 그때 밥을 이미 먹은 상태여가지고, 아니, 난 괜찮아. 이러면서, <웃음> <웃음> 먹는 거 지켜만 봤어요. 그냥 계속 현진, 현진이디가, 어, 사줄게. 먹어. 먹자. 같이 먹자. 이러는데, 아난 먹었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앞테이블에서, 아 앞테이블이 아니지. 건너편에 아니, 심지어 그때 그것도 시키지 않았나? 그 떡볶이랑 라볶이 라아두개 라, 시켰었어? 그나 <웃음> 어, 그렇게 기억하는데 <웃음> 그래서 너 먹고 있을 때 내가 물 떠다주고 그냥 그랬었던 거기억는아 저희가 증가하기 전에 맞아 그것도 있어요 너랑 나랑 최리랑 여진이랑 맞아 네 명이서 24시간 하는 예 네. 배회장국 그 파는 데 있어요? 맞아, 맞아. 순대도 유명하고요 응, 국밥도 되게 유명한데 는데 뜨끈 <웃음> 뜨끈하게 그때 몇 시였지 우리? 새벽, 새벽 5시? 5시 반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웃음> 그때 저희 다 같이 모여가지고 4명이서 아 그때 제가 밥을 두 공기 먹었었는데 응, 응. 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어우 밥을 진짜 잘 먹네 이러고 한 공기를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웃음> 세 공기?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 아, 아, 아니 아우 항우이를 천원 출가인데 음. 그냥 공짜로 항공기를 주신 거야 음. 그래서 또 맛있게 뜨끈하게 잘 먹고 왔주조하게 아우 연습생 때 우리 근데 공기밥 되게 많이 먹었잖아 와나 새옹이 먹진 않아 나도 그래서 그때 너 덕분에 위가 늘었었지 <웃음> <응>. 그래서 <웃음> 어, 뭐. 제가 제 원래 밥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그쌀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현진이랑 이제 같이 살면서 현진이가 옆에서 너무 이제 맛깔나게 먹으니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 공기까지인가? 뭐 늘었었어요 되게 그래서 아다이어트 해야겠다 해가지고 애기들 쓰는 그 조그만한 밥그릇 있죠 음. 그거를 샀었어요 나 이제 밥 조금 먹을 거야 이러면서 근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고봉밥이지 <웃음> 그걸로 이제 숟가락이 되는 거예 그렇죠 이제 고봉밥으로 싸서두 공기를 먹는 거죠 예, 그릇 크기는 중요하지 않, 않더라고요 음, 네. 추억이 새록새록 하고만 아, 진짜. 옛날 얘기 다 나오네. 진짜. 응. 아 오늘 우리 달의 주파수 사연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변디 니디? 사연 주제 아죠 당연히. 응. 어, 아까 몰랐었는데. 이번에, <웃음> 이번에. 되게. 아 그럼 저희 달의 주파수 시작하기 전에 이제이 네. 정식 인사 다시 한번 하고서 주파수 어, 시작하겠습다 좋아요. 네. 자, 저 먼저요? 네. 네, 저는 아, 아니죠 안녕 난 히디니디 <웃음> 난 현디니디 우리는 투디니디, 투디니디. <웃음> 야. <웃음> 색상 부서지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연 주제가 뭔가요? 히디니디. 오늘 사연 주제는 바로 반려견 <웃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네 잠시만요 발음 반려동물 인데요. 어 반려동물. 어 오, 그럼 이거 되게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응. 반려동물. 반려동물 키운 적 있죠, 현진, 현디니 디에도 네, 저도 반려 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있어요. 어 사실 근데 현진이 아 현아, <웃음> 현디니 니의 어. 그 <웃음> 상징 동물 자체가 네.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애옹이. 그렇죠. 예. 네 그,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연관이 <웃음> 너무 많다고요 아 그래요? 관련된 것들이 알습니다또 네. 네, 빠질 수 없죠 반려동물하면히디이디도 아, 키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놀이터리 그 다음에 베베보리 오! 오, 귀여워 아니 그 사진 보고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아 그래서 그 보자마자 그 너가 보내준 사진 보자마자 응. 와 희진이 진짜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웃음> 행복해. 행복해 얼굴 이 너무 행복했어 그냥. <웃음> 맞아 야 그때 진짜 너무 좋아서 울 진짜 울고 싶었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근데... 정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저희 에피소드 넘어가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고요. 네. 음, 저희 이제 반려동물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다른 주파수를 진행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오. 번 댓글 소통을 한번 해볼까요? 음, 조금 조금씩. 오비분들도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나요? 많이 많이들 키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음. 음 오. 보리는 보리는 남자친 남자 남자친구 남자 아이예요 네 오. <웃음> 네. <웃음> 저의 행복지수 하이하이 <웃음> 제가 멤버들한테 엄청 자랑했거든요 음. 현진이는 동물 좋아하니 저 완전 좋아하죠 네 현진이 리가큰게큰 개는 큰 조금 무서워하지 않아요? 큰게 무서워하는데 아니 아니 전 오히려 작은 게 엄청 오, 진짜 엄청 작은 게 왜냐면 은그 작은 게들은 만지면은 부서질 것 같아 어 너무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 애가 아파할까 봐 아아 너무 작고 소중하니까 이게 만지면은 아파할 것 같아서 못 건드리겠어 그럼 작으면 작을수록 더 소중한 거네. 거. 어, 그냥 무서워. 어, 뭐 느낌인지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 그리고 큰거 괜찮은데 엄청 큰거 있잖아. 진짜 대형견. 응, 대형견. 진 어, <웃음> 거의 뭐 오, 뭔지 알겠다. 어, 엄청 옆에 큰, 옆에 있는 줄 엄청 큰 대형견. 그런 어. 게 조금 무섭지. 왜냐면은 이제 뭐 등교하면서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네, 네. 등교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뭐지? 영국 그때 더캐롤 음. 촬영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아, 등교할 때 그리고 꼭큰 개랑 맞아, 아주머니, <웃음> 어, 아주머니 그 약간 삽살기 같은 어, 어, 어, <웃음> 그 어. 엄청 큰 개랑 항상 그 저희가 등교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산책을 하시는 어머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웃음> 근데 이제 인도가 되게 좁은데 거기를 이제 학교 길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농구 때 어땠어? 괜찮았어? 응. 어, 진짜? 응? 오, 오이 그리고 막 건너편으로 건너서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웃음> <웃음> 마치 나의 비둘기처럼? 어, <웃음> 음, 음. 네. 와 대형견 성내모사 개인기 득템. <웃음> 오, 뭐수형견도 되고. 어 여기 프루트님 나는 앵무새가 있다. 음, 오, 앵무새, 앵무새 말 따라고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어, 너 앵무새 어깨 얹은 적 있지 않나? <웃음> 앵무새 그치. 어, 그 앵무새 그, 맞지. 뉴질랜드 땐가어 어. 아 홍콩 홍콩 홍콩. 홍콩 때야? 응, 새시장. 음. 맞아. 응. 저 그때 그때 탐구의 자세 히 보면 제가 아마 눈을 감고 있을 거예요. 아 무서웠어요. 그 눈을 쫄을까봐아 뭐? 아 진짜로. 아 아니, 너무 무서운 아, 거야. 그러니까 애무생이 너 한번 올려 봐야 돼. 아니 나 어깨 위에 바로 옆에 해. 있지. 근데 그 불이가 눈 앞에 바로 모. 응. 근데 응. 그 불이를 보면서 불이가 너무 응. 뾰족해. 응. 그럼 그 불이 내 눈을 좁을 아, 진짜 상상만해도 소름이 돋아요. 제아 제가 새를 좀 이제 좀 무서워하거든요. 아. <웃음> 최근에도 이제 피들기아이 야생이야.. 너무 쎄.. 그렇습니다. 너.. 그때 내가 굉장히 존경.. 리스펙을 했죠. <웃음> 보고.. 네. 그쵸.. 아. 정말 저는 새랑새 친구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지금 댓글 난리 났어요. 엄청 다 웃음바다이신.. <웃음> <웃음> 웃음바다이신데.. 아 제가 근데 진짜.. 상상치도 못한 포인트에서 아간 현지이디는현지이디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자르라 아니 네, 궁금한게 있었어요 뭐야 예, 앵무새에 이렇게 딱 발을 놓으면 안아파? 어? 안아팠어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가볍기 때문에 아니 엄청 컸는데? 지금 너가 어깨 누르고 있는 것보다 다 안아파 <웃음> 지금 아파 어깨 <웃음> 아 이게 저는 이게 생기만 해도 조금 아우, 무서워가지고 아, 음. 아, 네. 아니 분명 이거 안 보이는건데 희진이가 자꾸 제 어깨에 자꾸 비둘기처럼 이제 아, 그렇게 막이게 마... 되게 왜? 뭐라 표현해야 돼? 근데 네. 손을 네. 얹는데 너무 무거워요 아파요 근데 오비새 앵무새는 정말 귀여울 거예요 예쁘고 저는 내그 네, 비둘기 친구를 조금 무서워할 뿐이지 어? 상어 좋아요? 상어? 상어 완전 좋아요 저는 상어? 본적 있어? 본적 있어요 네. 바닷가 가서? 아니요. 바닷가. 그럼 그뭐저 저런데 갔겠지 아쿠아리움. 그렇죠. 응. 근데 그렇게 큰 상어는 못 보고 그냥 조그마한 철갑상어. 맞아 작다? 맞아 철갑상어 이런 거는 보겠지. 상어를 만나면은 땅에 엎드리려. 코를 차야 된다는 들었는데? 와. 어 너도 약간 이런 거 영상 많이 찾아보지? 엄청 많이 찾아봐 <웃음> 나도 <웃음> 엘리베이터 막 떨어질 때 뛰냐 점프하냐 아니면 뭐 <웃음> 점프하냐 바닥에 눕냐 이런 거뭐 상상 상상으로도 많이 겠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닷가 가가지고 상어를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이런 거한 번씩 봐요. <웃음> 나 이거 진짜 공감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웃음> 여러분 냉탕에 가면 아저 <웃음> 진짜 혼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아직도 못 진짜, 들어가요? 아직도 못 들어가요. 아, 진짜? 상어랑 대왕 오징어 나올까봐. 아, 근데 나도 애기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 왜냐면은 이제 그모욕탕 가면은 바다 사진을 붙여놓지 않아요? 벽, 벽에다가? 어 그래 난못 봤어 아, 그래요? 응. 약간 그리고 좀 냉탕이 푸른색이잖아 맞아, 그래서 무서워 응. 나 약간 바다 무서워하거든 심해 공포 응. 음... 어. 그래서 약간 나도 어렸을 때좀 무서웠어. 어렸을 때또 아, 수심도 깊었을 테니까. 그래, 그 그때 무서웠어 냉타에 가면 냉타에 가면 그 위에 아, 뽀뽀! 그 맞아, 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언제 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맞아, 맞아.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건데. 그냥 이게 되게 위협적으로 생겼어요. 맞아. 어렸을 때 보면은. 근데 그걸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이렇게 쫙 이렇게 마셔 주시면 <웃음>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마치 그런, 약간 폭포 같았어요. 아 그럼 저희 이제 <웃음>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맞아요, 저희 <웃음>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뭐, 다른 얘기로 아, 계속 이제 찼네요 어, 저희 첫번째 사연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인용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진언니와 똑같이 생긴 치즈냥이를 키우는 고등학생입니다 셀카나 스케줄이 없을 때 현진 언니가 보고 싶을 때 우리 양이를 보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요즘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 때 우리 집 효자 양이가 잡아준 벌레들을 보며 날 이렇게나 챙겨주는구나 하고 힘을 얻곤 해요. 언니들은 혹시 요즘 혹은 예전에 힘들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신 적 있으신가요? 오. 인용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오. 보내주셨습니다. 오, 저랑 똑같이 생긴 치즈냥이, 치즈냥이가 뭐지? <웃음> 그런 보세요. 좀 조금 노란 털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인가요? 야옹이들 진짜 오. 야옹이들도 너무 사랑스럽죠, 진짜. 그쵸, 냥냥이. 너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치즈냥이가 네 우리 치즈냥이가 벌레들을 잡아준다고 하네요. 음 강아지들은 벌레를 딱히 이렇게 잡진 않는데 고양이들은 다양한 거다 잡아와요 어 진짜? 뭐 쥐, 뭐 벌레, 모기나 응? 이런 거 잡지 아 모기는 아닌가 모기요? <웃음> 모긴 <목인> 너가 잡겠지 모기, 그쵸 모기는 제가 잡죠 <웃음> 어 저희 저는 저희 집 강아지들이 벌레들을 딱히 잡아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제 뭐 숙소에서나 그 전기파리채로 이제 <웃음> 멤버들이 모기랑 <웃음> 뭐 이런 그렇죠. 거 답긴 하지만. 그래도 언니들은 혹시 요즘 뭐 힘들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많죠. 저희들은 그쵸? 저희들은 그래도 꽤 엄청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몇년 같이? 어. 몇몇살때 살았지? 너1 6 살. 중삼 삼이야? 그러면? 그렇지. 중삼. 중3... 어 중삼 맞나? 응. 어 맞다 맞다 중삼. 고1고2고3 5 년? 5년 와 대박 자, 연습생 들어오자마자 숙소생활을 했거든요 바로 주말연습생 주말연습생 맞아 맞아 주말 그때 현진이 첫인상이 진짜 이뻤어요 지금은 아니고? 아 지금은 이제 그때가야이 <웃음> 맨날 보과하니까 그때 현진이가 어 잊을 수가 없죠 그때 모습 <웃음> 아니 저는 희진이 첫인상이 얘가 딱 이제 오디션 영상 찍으러 올라왔을 때인데 <웃음> 보고 너무 강아지처럼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포동포동하고 약간 아. 그래가지고 응. 그때는 그래서 제가 희진이를 희진이를 안 부르고 강아지야라고 불렀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낯을 가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겠 거야. 그래서 그때 <웃음> 서로. <웃음> 근좀 약간 부끄러워했었죠 제가 강아지야라고 하면은 이제 좀나부끄러워가지고 나 약간 아 네. 그리고 뭐 가끔 그래도 저희도 힘든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쵸? 가끔 서로 이렇게 누가 울면은 그냥 가서 뭐 짧은 말이라도 뭐 괜찮아? 이렇게 말을 맞아요. 해주거나 서로 그렇게 해요 그게 생각보다 힘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보다 <웃음> <웃음> 당연히 괜찮아라고 당연히. 물어보는 게 근데 이게 현진이도 눈치가 되게 빨라서 제가 이제 뭔가 딱 기분이 이렇게 딱안 좋아지면 눈치를 바로 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보콜룸에 혼자 있거나 이러면 들어와서 괜찮아? 아아아아아 이게 투진이죠 <웃음> <웃음> 응. 투진의 힘 그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아, 근데 최근에 음. 그뭐 저기에서 뭐그 영상에서 우리 현디니디가 <웃음> <웃음> 사랑한다고 우리가 자주 말한다고 음. 오늘 제가 이거를 해명해 하려고 <웃음> 뭔 해명을 해? 아, 사랑해. 아, 솔직히 현디니디,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우리 사랑해. 응, 한 3년 전 그러니까... <웃음> 아 저는, 여러분, 저는, 저는 몇년전뭐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뭐 사랑한다 말한. 아, 그때, 저는 그래서 자주 한다고 해가지고, 어, 제가, 어, 이 친구가, 왜냐면 그때 저희가 이거 침대 같이 썼을 때, 그아그 2층 침대. 맞아요. 완전 옛날이거든요. 저희 2층. 연습생 때인가? 그런 거. 맞아요. 제가 음. 연습생 때, 제가 2층, 맞지? 어, 너가 2층이었어. 제가 2층 쓰고, 희진이가 1층 1, 썼었어요. 1층 썼었어. 맞아. 그때 이제 잘때 희진이가 사랑해 이러면서 뭐 뭐야 이러다가 저도 사랑해 이러고 너가 괜찮은데. 먼저 했었어 그래? 어 아니야 너가 먼저 했었어 내가 왜 나? 내가 왜 <웃음> <웃음> 너가 먼저 했었어 <웃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저 그냥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한테 많이 힘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솔직히 우리가 막긴 말을 하는 건아니잖 그치 그런 거 응.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뭔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냥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치 그치. 그런 게 있어요. 오래 있다 보면은 사실 어.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들도 다 오래 알다 보면은 서로 말이 조금만 해도 응. 다 알아듣고 우리 놀이도 아는데 음. 음. 그렇습니다. 어우 진짜 알아. 그래? 응. 강아지들도 눈치가 있어 가지고 정말. 맞아. 음. 네. 그렇죠. 똑똑합니다 생각 저도 강아지 키워본 적 있어요 어 진짜? 초등학교 3학년 때 어? 이름이 뭐였지? 나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맞춰봐 들은 적 있다며 <웃음> 어 되게 독특했는데? <웃음> 뜻이 그거였어 뭐? 아니 뭐뭐뭐처럼 앞으로 빛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게 되게 <웃음> 되게 그런.. 되게 독특했어 <웃음> 다이아! 다이아! 어? 아! 그래 다이아였어? 다이아였어요 어. 제가 삼촌이 저한테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받고 이름에 지는데 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이제 인생이 좀, 음. <웃음> 좀 밝게 빛났으면 좋겠다 라는 음. 뜻에서 이게 다이아라로 지었거든요. 음 어떤 종이였어요종종 그냥 똥개였어요. 아 믹스 아 믹스가 아닌 거. 아, 아 그런 요거 시골에 이제 네 음, 시골에 그런, 그냥 약 진돗개 같은 음. 그런 아유 정말 네. 우리 현진양. 네 <웃음> 그냥 그런 개였는데 그래서 뭐 개랑 근데 너무 음. 2년 동안 잘 놀았 음. 던것 같아요. 막 숨바꼭질도 하고. 어, 숨바꼭질.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숨바꼭질? 나 알아. 나 진짜 뭔지 알아. 뭔데? 너 어떻게 했어? 나는 어. 저는 일단은 어 이렇게 제가 만약에 강한장 같이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어디 문이나 뭐 어디 안에 들어가서 숨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살짝 그 눈을 빼꼼하고 보면은. 음. 개가 막 찾고 있어요 저를 어아 아, 자꾸 보여 막 네네. 자꾸 막 보여 그럼 이거 있다가 한5천만 있다 나가지 기다려 54321하고 짠하고 나가면 개가 저도 막 달려온 거예요 아 달려와서 제손을 이렇게 물어요 근데 어. 이무는게 아프게 무는게 아니라 살살 물면서 자기가 이제 끌고 다녀 음, 음. 자기가 서로 막 이제 끌고 다녀 그러면 이제 아, 아 그때가 <웃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아, 강아지들이랑 숨바꼭질이 가능한 게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놀이랑 놀이를 음. 이제 거실 한가운데 딱 앉혀요. <웃음> 그리고 놀이한테, 놀이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면서 저는 이제 막 숨을 때를 찾아요. 기다려, 계속 기다려 하면서 아 숨어요. 뭐 예를 들면 뭐문 뒤에 숨어요. 그런 다음에 놀이야! 이렇게 불러요. 아 그럼 놀이가 막 찾으러 다녀요. 막 안방도 갔다가 막 이렇게. 그럼 문 뒤에 있는 저를 찾잖아요. 그럼 지져요. 빵! 이렇서 그런 순간 귀여워. 이제 바꼭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반려동물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응. <웃음> 음, 손바꼭질.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사연 네, 다음. <웃음> 좋아요. 제가 한번 <웃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이고요. 어 사연은 안녕하세요 멤버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진 않지만 곧새 가족을 데려올 예정인 오비입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고양이를 데려오게 됐어요. 요즘 열심히 고양이에 대해 공부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며 데리러 오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기욱 기욱. 계속 함께할 친구이자 가족이 생기게 되니 기분이 설레기도 하고 내가 이 친구를 잘돌볼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멤버들은 처음 반려동물을 데려오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또 데려와서 생각과는 다르게 힘들었거나 행복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멤버들의 반려동물 자랑도 해주세요. 음네 익명 우리 오빛의 사연이었습니다. 오 어, 이제 곧 이제 지, 이 고양이 친구를 데려오는데 네. 근데 사실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다짐을 하고 해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되게 책임감을 받고 그 아이가 평생을 그아이한테 평생을 사랑을 이제 주고 그렇죠. 가족이 되어주는 행복하게 그렇죠.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뒤따라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설렐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 아이도 나도 굉장히 행복한, 행복하게 보낼 수있으니까 되게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와가지고 반려동물을 처음 들었을때 우리 놀이! 놀이는 제가 12살 때 저희 집에 처음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놀이는 아침에 이제 등교하려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있었어요 강아지가 어, 그래서 아 피부야? 엄청 조그맣죠 그 때는 애기니까 아 놀이야 아이고 놀이 <웃음> 놀이 진짜 조그했는데 놀이가 되게 친화력이 좋았어요. 음. 처음 이제 낯선 공간에 왔는데도 애가 낯을 안 가리고 막 장난감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장난을 음. 치더라고요. 착하네. 그리고 저희 언니 품에서 잠들었었어요, 그날. 음. 아침에. 오 놀이, 놀이 너무 예뻤었죠. 그때는. 지금도 예쁘지만 아기 때, 애기 때 진짜 잊지 못해요. 또뭐 여기 사연 주신 분님께서 뭐 음. 생각과는 다르게 힘들었던 에피소드 막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음. 저는 그 다이아를 옛날에 키웠음 키웠 키우면서 음. 되게 다이가 아팠었던 때가 있었어요. 너. 너가 다이 다이아가 아 다이아가 아. 다이아가 어. 아파서 되게 막 정말 고비 시기를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응. 다이아를 위해 강아지 옷을 뜨개질로 해서 만들어줬었어요. <웃음> 진짜? 그거를 이제 겨울에 제가 이제 입혔어요. 응. 입혔는데, 정말 이게 기적같이 이제 다음날 이제 다이아가 살아난 거야. <웃음> 정말 막, 그 막, 정말, 아 정말 그게 힘들었었거든. <웃음> 진짜, 네. 그 정말 천국에 가기 전까지였는데, 정말. 이게 신기하게도 정말 기적까지 살아나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진짜 하, 그래서 그때 정말 조금 힘들었었던 음. 기억이 납니다 그 옷이 진짜 자기한테 많은 힘이 되었나봐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음. 너무 신기했어 그거. 진짜 근데 저는 뭔가 힘들었던 거? 음 사실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강아지를 혼자 집에 둬야 할때 약간 음. 그럴 때 조금 미안하더라고 저는 왜냐 뭐 외출할 때 같이 가고 싶어도 이제 못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약속들이 그러면은 이제 아가들이 이제 혼자 집에 있으면은 그때 조금 외로워할까봐 음. 근데 이제 놀이터이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걱정이 덜한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걱정이 아무래도 되긴 하죠 그쵸 응. 근데 반려동을 처음 데려왔을 때아 제가 최근에 보리라는 아가가 또 이렇게 생겼거든요 <웃음> 보리! 보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웃음> 진짜 귀여워요 아 진짜 <웃음> 너무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보리라고 아직 너무 애기해요 근데 내가 뭔가 보리를 아기 때 봐야 될것 같았어 왜냐면 제가 이 서울에 올라와 있을 때 토리가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토리, 토리를 아기 때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약간 그아쉬움이 남아있어가지고 아, 보리는 진짜 아기 때한번꼭 봐야겠다. 해가지고. 음. 봤죠. 전주 일요일 날. 어땠나요?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 이거는 세상에, 제가 그때 계속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고 이러면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이래서. 아, 그때 진짜 너무. 달았나요 보리란 친구는? 보리 친구는 아직 애기여가지고. 잠만 자요. 아가들은 귀여워. 아직 잠자는 게 잠만. 일이거든요. 아, 어떡해! 진짜 예뻐. 그냥, 그냥 막 가만히 있다가 또 잠들어. 매품에서도 잠들고. 아, 근데 진짜 보리 보고 싶다. 아, 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들인 것 같아요, 내 새끼들. 오와.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음. 상상이 가요.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리가? 음. <웃음> 근데 다이아는 뭐. 이제 그럼 좀 컸지 그쵸, 않나 그렇죠, 컸죠. 음. 중간 사이즈 정도 됐죠. 아 진짜 완전 대형은 아니었나 음. 보네요. 네. 아어느 어, 정도인지 알겠다. 음. 음. 근데 좀막 뛰어놀고 막 이렇게 같이 했겠네요, 그렇죠. 음. 아다이아 보고 싶지 않나요? 보고 싶죠. 가끔 생각나죠. 음. 되게 뭔가 멤버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멤버들 많잖아요. 어, 맞아, 그래서 그치? 멤버들끼리 이제 반려견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근 그럴 때마다 음. 이제. 어, 나도 반려견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뭔가 좀 슬픈 생각이 조금 나기도 하죠. 음.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쵸. 아, 네. 다이아가. 음. 그럼 지금 이제 뭔가 키우고 싶은 동물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뭔가. 저는 모르... 제가 응. 영상을 자주 찾아봐요, 막 이런 응? 뭐 이런 대상 유치는그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껍질 탈피 약간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데 <웃음> 그런 거 보는데 도마뱀이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막 아, 색깔도 정말. 다양해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웃음> 검은색깔도 있고 되게 귀여운데 네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워보고 싶다. <웃음> 네. 그냥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키우는 건못할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아 근데 일단, 보고 싶다. 네 아니 잠깐만 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잠깐만. <웃음> 아니 <웃음> 아, 신기한 아, 거 아니야? 제가 제가 파충류 이런 거잘 무서워하는데. 그죠. 아, 파충류... 그래도 아 보는 것만 좋은 거 같아. 요 영상만. 아, 아 실제로도 네. 말고 그냥 영상으로. 네. 그냥 <웃음> 영상으로만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되게 뭔가 <웃음> 공부인가 이걸 <웃음> 그런 걸 좋아하나 보네. 요 뭔가. 아그 저는 코끼린. 코끼리도 너무 키우고 싶어요. 코끼리요? 네, 코끼리? 아기 코끼리가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근데 크면은 너보다 클 텐데 현현진이보다. 현지, 그러면은 그러면 뭐 타고 다니면서 뭐아 되게 같이 산책도 하고 하는데. 아 기코끼리, 어우 이쁘겠다. 근 저는 저도 약간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나 나중에 진짜 키울 거야. 진짜 키울 거야. 진짜 초대할 게 놀러 와. 아, 진짜 키울야 아, 진심 <웃음> 진짜 키울 거야.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진짜 시, 실제로 막 사단 호랑이랑 같이 사는 분들이 이제 막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헉, 너무 신기한 거. 그 온순한 게그 야생 동물이. 나 진짜 아프리카로 갈 거야. <웃음> <웃음> 진짜 진짜 키울 거야. 아 진짜. 너무 어, 근데 진짜 뭔가 좋을 것 같아. 그럼 든든할 것 같지 않아요? 맞아. 그런 동물들이 있으면 집에. 아프리카에 거주를 할 예전 <웃음> 그쵸 생각이 니다 놀러 오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좋죠. 네 사자나 호랑이 보러 한번 돌아가게. 반려동물은 정말 큰 책임감을 안고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쵸. 됐습니다. 오비분들도 키우고 싶은 애완동물이 있나요? 오비분들. 음 네셔널지. 음응 야붕이. 이거 저희 진짜 많이 봐요. 저 저는 진짜 많이 봐요. 음. 영상 볼때 이런 거안 봐요? 저 많이 보죠. 그렇죠. 저 애기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웃음> 동물의 왕국. 말로 맞아요. 진짜. 고양이. 고양이. 김로팡님께서전 고양이요. 오. 네셔널지. 거북이요. 고양이... 괄박지? 과일박지? 과일박지? <웃음> <웃음> 오... 햄스터 네, 여러분. 아 햄스터 많이 키웠어요 음 햄스터 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키웠어요 병아리도 키웠었다 음... 원숭이 어, 원숭이도 좋아요 저는 원숭이가 원숭이... 되게 사람 같잖아요 그쵸 그쵸 그 되게 진짜 너무 친구 같아서 원숭이도 아직 키우고 싶어요 음... 오, 진짜, 원숭이 대박. 원숭이 감사해요. 제, 제 친구 중에 타란툴라를 키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타란툴라? 뭔지 알아? 거미 그거? 어, 털 있는 거미. 제 친구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 친구 집에 굉장히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햄스터도 키우고 타란툴라도 키우고 약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나도 그때 조금 너무 무서웠던 게 그런 거 봤지? 그때 가까이서 봤지. 아! 눈이 어한어그내 어, 손바닥 아 손바 다리까지 다 그냥 펼치. 아! 싫어. <웃음> 내 손바닥만 해 가지고. 싫어.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때 어렸을 때 거미한테 털이 있는 거를 처음 보니까 아 그것도 너무 이제 좀 문화 충격이었는데 그날 때 이제 눈이 <웃음> 몇 개였지? 아, 6개인가 8개인가? 아 여러 싫어. 개였어요, 엄청. 그래서 아. <웃음> 아, 근데 너무... 좋겠다. 편하겠다. 눈 많으면. 어, 더잘 보이겠지? 응. 아니, 잘 보이는 것보다 더, 야, 더 다양한 각도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관광렌즈처럼 대충 중에다가 인했다가 이렇게, 응. 되게, 귀에... 귀에... 이렇게. <웃음> 좋은데? 좋은데? 어. <웃음> 좋은데? 네, 다음 생엔 거미로 태어나는 걸로. 그렇습니다. 응. 와우, 반려동물. 어, 8개. 8개라고 음. 하네요. 맞아요. 그걸 가까이서 보고. 굉장히,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과학 시간에 이제 그 친구가 가져왔었어요 이제 데려왔었어요 그거미 타란툴라를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보고 음... 거미줄 쏘는 것도 이렇게 보고 음... 집 만드는 것도 신기하다 응, 너무 신기했어 크... 응. 병아리가 귀엽다 병아리 <웃음> 되게 그 해외 오비신이신가봐요 되게 한국말 귀엽게 해주시네요 병아리가 귀엽다 <웃음> 옛날에 비비언니 한국말 처음 배웠을 때 약간 딱딱하면서도 뭔가 정확한 한국말 <웃음> 그런 것 같아요 딱 그거 있잖아요 <웃음> 난 비비언니가 화난 줄 알았어 <웃음> 정말 현진 밥 먹었어? 띄어쓰기 막 딱딱하면서 막 뭔가 하는데 약간 거의 이제 목적어만 되겠다 얘기하고 뭔가 그러니까 번역기 <웃음> 아 고슴도치 고슴도치도 저희 큰오빠가 고슴도치 키웠었어요 아 진짜? 네 고슴도치 한 5년 정도 키웠었던 거같요 <웃음> 고슴도치 컴컴한데 들어가면은 털을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그건 그랬던 잘 모르겠는데 응. 일단은 주인 냄새를 기억한대 <웃음> 그래서 대박. 주인이 손하면은 그때 이제 가시 내리고 아 응. 대박 똑똑하다 그치 나도 언니 친구가 고슴도치 키웠었고, 기니피그도키웠었어기니피그는 진짜 귀여워 생각보다. 약간 어 무슨 느낌이라야 되지? 햄스터 큰 포즈? 아닌데 약간. 아무튼 근데 귀여워요, 되게. 돼지. 어, 돼지인데 색깔 있는 돼지? 아니아 털이 있고, 되게 유만해그 음. 우는 소리가 되게 신기해 어떻게 그는데 꼬잉 꼬잉 꼬잉 꼬잉? 돼지 아니야? 꼬잉. 아대도진막 어, 그거잖아 도진. 근데 약간 기니피그는 꼬잉꼬잉꼬잉꼬잉 약간 이래요. 오. 되게 귀여워. 응. 그럼 고양이는? 꼬잉. 고양이는? 애옹. 이 토끼 어떻게 울어? 토끼 토끼. 뭐야? <웃음> 말도 안 돼. <웃음> 네. 어. 희진이 주변에 동물 애호가분들이 많네요. 아 우리 멤버들이 진짜 다 동물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저희 길 가다가 이제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놓칠 수 없어. 진짜. <웃음> 진짜 차문 내리고 아 마, 귀여워. <웃음> 단체로. 아 <마>, 귀여워. <웃음> <웃음> 절대 그냥 못 지나쳐요. 어? 무서워하는 다른 것들 있어요? 너 무서워하는 동물이나 그런 거 있어? 저는 뭐 아시다시피 새를 좀 무서워하죠. 네. 아, 최근에도 굉장히. 네. <웃음> <웃음> 비둘기 친구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네, 길에 조금 이제 많이 이렇게 친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 우리 나는 그 자켓 촬영 우리 어디 어디 갔지? 우리 자켓 촬영 비둘기 많은데 그프라 어? 갔을 때, 아 체코 맞아. 체코 갔을 때 그때 이제 자켓 촬영 하는데 네. 그 비둘기가 많고 백종각 거인가 너무 많았어요. 거인가 뭐 그렇게. 네. 있었던 곳이 많은데 음. 제가 이제 그래서 희진이 너랑 하선이가못 나왔었지 차에서 음. 못나고 저랑 이제 비비언니랑 찍으러 갔었어요 음. 근데 진짜 비둘기가 코앞에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아. 근데 심지어 이제 자켓 촬영을 저는 해야 되니까 손을 내미는 그 자켓 음. 사진이 있어요 음. 근데 저 그것도 너무 무서웠던 게조을까봐내 손을 너무 가까워 내 손을 조을까봐 <웃음> 너무 가까이, <웃음> <웃음>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쪼는 게 아플까? 아프겠지 당연히 너가? 부리가 뾰족한데 난 그때 이제 비둘기가 조금 무서웠어 어... 그때 어 근데 너가 먹이를 줬다고? 아니 그냥 손 내미는 약간 먹이 주는 신용을 어... 하는 사진을 찍은 거야 작게 어... 촬영 때 <웃음>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아 <웃음> <웃음> 그치 왜냐면 그때 그 현진이가 앵무새 도 어깨 얹었을 음. 때가 새시장 입구 음, 맞아 입구부터 그냥 으악 이거 가지고 아 무서워하는 무서... 동물 있어요 현대이들이 무서워하는 동물은 딱히 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에. 응. 진짜? 응. 어 나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뭐? 몰라. 근데 <웃음> 많았던 것 같아. 아유, 일단 강아지들도 너... 너가 굉장히 좀 무서워했었어. 큰 개들도 옛날에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요새는 괜찮은 요새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도 저희 댄스 단장님께서 강아지를 <웃음> 데려오셔가지고 민강이랑 <웃음> 네, 원두라고 맞아요. 그때 처음에는 무서웠었는데 이제 하도 이제 보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웃음> 아, 친구들 저희 막 안무 배우고 있을 때 옆에서 코골면서 자요. 이렇게. 진짜 사람처럼 보여. <웃음> 그때 얼마나 부러운지. <웃음> <웃음> 저희 한, 버터플라이 한참 준비하고 한 해. 새벽 4시쯤에 이제 애들이다 <웃음> <웃음>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쿠션에서 정말 이제 이러면서 <웃음> 너무 잘 자가지고 맞아요 응. 귀신은 무서워해요? 귀신 완전 무서워하죠 어 진짜 진짜 무서워 귀신? 나는 <웃음>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있어 있어? 어난 진짜 막너 강아지 귀신 나본거 기억해? 그날아 알지 그 매니저님이랑 아, 아. 아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아주 겁은 딱히 없네 아 그래 진짜 소름이었는데 이거 에피소드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뭐, 귀신, 귀신 에피소드? 응. 네 제가 그때 나도 같이 있었어 맞아 같이 맞아, 있었어요 희진이도 같이 있었어요 저희가 퇴근할 때였어요 카니발을 타고 이제 제가 조수석에 앉고 희진이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 뒷자리였어 이렇게 밤에 이제 퇴근을 이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진짜 강아지 만한 그런 모형 형체가 거미처럼 엄청 빠르게 진짜 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게 어디 숨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게 정말 투명인간처럼 확 사라진 거예요 멍지처럼 그냥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전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저거 뭐지? 어 뭐지? 이러고 있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방금 귀신 봤어요. 저 지금 방금 강아지 귀신 봤어요. 저 이렇게 말은 했는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운전하다가 운전하시다가 나만 본게 아니었구나. <웃음> 나 이게 너무 소름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이 매니저님이 저희한테 이제 귀신을 본다고 몇번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이 드는 거예요. 에? 네? <웃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언니 진짜요? 언니도 보셨어요? 했는데, 어, 방금 너그만무하 아니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하는 거무 너무 그랬었다... 근데 심지어 무 너무 너무 너무 리무 니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뒷자리가 저였고 근데 리너니는못본 거야? 무만본거무너 너무 너무 너무 너너 진짜 실제로 꿈이 아닌 귀신을 본첫 경험이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계속 무서운 얘기하면서 숙소까지 갔죠. 그때부터. 진짜 아 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음 무서워. 그래서 되게 우리 익명 우리 오비 이제 고양이 친구가 이제 집에 오면은 둘이 이제 행복하게 맞아요. 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고양이. 나도 고양이 한번 키워보고 싶다. 나 있잖아. 고마. <웃음> 애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 에피소드는 저희 마지막 에피소드 네. 사연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저희 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휴님, 안녕하세요. 저는 꼬부기와 기라는. 기, 기라는 거북이 두 마리를 8년째 키우고 있는 고3 오비씨입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엔 광합성도 시켜주고 산책 아닌 산책도 시켜주며 잘 키우고 있는데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가 다른 지역이라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서 거북이 기를 잘 보지 못해요. 매일 보고 싶을 것 같고, 데려가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달의 소녀 멤버들! <웃음> 반려동물과의 <웃음> 추억이나 재밌었던 얘기, 이달스 멤버들은 어떤 동물을 키웠었는지, 키우고 싶었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오. 라고 익명오빛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와, 거북이를 키우신대요 신기하다, 그죠 근데 저 거북이 키우는 사람 많이 본것 같아요 오 어, 진짜? 네 헉? 거기 어디 영상에서 아 영상에서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그럼 저도 다 봤어요 사자 키우는 것도 봤고 막표본다다 다 봤어요 지금 <웃음> 거북이 거북이 산책도 시켜주신다는데 산책을 과연 어떻게 시켜주시는 걸까요? 상상이 안 간다 그냥 뭐 이런데 풀어두는 거 아닐까? 뭔가 어, 응, 바닥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유로 이렇게 바닷가는 아 바닷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음, 도망가지 어근오 <웃음> 어, 신기하다 광합성도 시켜주고 아니 저는 이이 오비 분의 그 이름 거북이 이름 꼬부기랑 기인데 기왜한 글자 기로 했을까요? 음, 나도 이거 오타난 줄 알았어 약간 기. 기? 기? 기를 모은다 이 말인가? 기를 모아서 키운다? 꼬부랑 기면 몰라도 약간 꼬부기와 기 이렇게 맞아요. 돼가지고 기야? 기야? 기야? 기야 <웃음> 거는 <웃음> 우리 아빠 같다. 기야. 저는 아 응. 근데 매일 보고싶을 것 같고 데려가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아, 고민을 얘기해주셨는데 <웃음> 이, 이 고민을 음. 제가 해결할 방법을 아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잘 보지 못하니까 그 잘. 볼수 있을 때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찍어놓는 거예요. 맞아, 그 진짜 좋아요. 사진, 영상. 맞아요. 영상. 그리고 그뭐 이제 집에 그러면은 다른 가족분들이 이제 키우는 거겠죠? 그 그렇겠죠? 이친구들을 그러면은 그때 그때 약간 이제 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는 것을 보고 카톡 같은 아 게끼오톡 같은 걸로. 저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음. 엄마가 근데 말하지 않아도 되게 영상을 많이 보내줘요. 네. 음. 놀이터 영상을 둘이서 노는 영상. 네 많이 보면 근데 그런 거 보면 더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래도 근 정말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진짜 그런 거라도 이제 보면서 하는 거지. 음. 인상이 너무 멀다 보니. 그쵸. 아니면은 기숙사에 그 같이 합숙하시는 분께 그 양해를 구해서 같이 키우시는 거. 어, 근데 거북이 장도 진짜 괜찮지 않을까? 거북이 장도 괜찮지 않을까요? 응. 거북이는 이제 뭐. 크지도 않고 많이 엄청 큰거 아니야? 가 <웃음> 그 알지? 바다 거북이 <웃음> 엄청 큰거 이따시만 할 어... 수도 있어 냉탕이 나오는 거북이 <웃음> 어. 근데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다면 은 저는 이제 막 거북이가 따로 뭔가 짖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을 것같아 그러면서 거북이를 약간 좋아질 수도 있는 거그 기숙사 메이트분도 그쵸 괜찮은 그럼 고민 해결인가요? 고민 <웃음> 어 해결이네요. <웃음> 네. 네 광합성도 시켜줘. 근데 산책이 진짜 중요한 거 알아요? 강아지들한테. 그렇지. 예,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풀어주고 네. 강아지들도 활동적으로 밖에를좀 돌아다녀야지 뭐 저희는 먹는 거나 쇼핑하는 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수 있지만 강아지는 오로지 그쵸. 주인하고만의 시간으로만 집에서 만 이렇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굉장히 짧게라도 뭐 2, 30분이라도 산책을 이렇게 맞아, 딱꼭 메고 해주세요 해주는 게 강아지들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이달의 소녀 멤버들, 반려동물과의 추억이나 재밌었던 얘기 네 앞에서 되게 많이 말해가지고 <웃음>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맞아 어렸을 때 강아지를 일곱 마리 키워본 적이 있어요 되게 그때 몇 살이었지? 아홉 살 때였나? 네, 이름도 아직도 다 기억이 나는 게 몽이, 민키, 찡아, 민이, 홍아, 탱이, 토토 대박이다 네아네 아, 네. 그래서 그때 강아지들이 되게 엄청 좋았... 전 좋았었던... 좋았어요 너무 강아지도 많은데, 응. 네, <웃음> 네. <웃음> 강아지도 뭐 많이 또 키워보고. 음... <웃음> 근데 저희 저희 큰 오빠도 강아지를 되게 많이 키웠었거든요. 음... 근데 그 중에 이름이 한한 마리가 기억이 남는데 이름이 너무 독특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아직도. 뭔데? 뭔거 같아요? 아그 내가 이 친구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걸까? 아까 다이아가 아니고? 아 뭔데? 500원? 아 맞아 <웃음> 맞아 아나 500원이었어 맞아 아 다이아가 아니었어 나 약간 다이아 아 아까 들었을 때 그러면 어, 약간 낯설었어 아 다이아 이름이 그, 저희가 그 반려견 동물 이름이 500원 <웃음> 왜 500원이요? 그거 모르겠어요 어 500원짜리처럼 작고 귀여운 아이였나? 오아 어, 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숙소에서 네. 아파트, 그 전에 살던 숙소에서 저희가 지금 이사를 갔잖아요 네. 전에 살던 숙소에서 그 같은 동 사시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정말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시는 거 같아요 너무 인형같이 생겼어요 <웃음> 걔그 네. 친구가 아마 그 비숑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웃음> 모델인가 보다 뭐 푸들 그런 과인데 너무 인형같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어 저희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귀여워 하면서 이름이 뭐예데방구요 <웃음> 그래서 우리 당황해가지고 아왜 방부해요? 이러는데 애기때 집에 기 애기 처음 왔을 때 이름 뭐지 하고 있는데 방귀를 뽕꼈다는 거. 어. 그래서 방부가 됐다고 어. 제 친구 중에서는 먼지도 있어요 먼지 네. 왜 먼지처럼 이렇게 막 구석에 들어가고 약간 음, 그런 제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 그것도 있었잖아 포메라이온 저희 숙소 그때도 이제 숙소 주민 분이셨는데 포메라이온 정말 예쁜 친구인데 그 외국 분이셨어요 그 분이. 그런데 <웃음> 김치. 이름이 김치였어. 아, 맞아요 김치. <웃음> 김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국 분이시니까 너였나? 아 되게 조심스럽게 이름 뭐냐고 아내이 음. 뭐냐고 물는데 김치. <웃음> 귀여워. <웃음> 응. 김치. 김치. 저희 해맑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그 저희 작은 오빠도 지금 지금 현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찰스라고. 아, 찰스. 네. 어 찰스.. 찰스 왜 찰스예요? 찰스처럼 생겼어요 종이 뭔데? 케발리오 케이 찰스팬이라네? 아니 무슨.. 그 응? 있잖아 찰스처럼.. 아니.. 그거 아니었어 무슨.. 그거였었죠 코카스파니에 아 코카스파니에.. 어머 이름 잘 어울린다 어 코카스파니에.. 맞겠지?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네 음, 이름.. 음, 잘 어울리네 찰스가.. 네.. 나중에 기회된다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코카스파니엘도 엄청 예쁘죠. 응. 근데 지금 보글보글 해가지고. 차에 운전도 해요. 에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운전 지금 나도 못하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웃음> 네 이건데 <근데> 갈색깔이었어요. <웃음> 어, 황토색 약간 이런색 코카스파니엘. 진짜 미국 드라마에 나온 음. 게 생긴. 맞아. 되게 고급지게 이렇게 샤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되게. 맞아요. <웃음> 500원과 찰스의 깊사이 진짜 첫째 첫째 오빠분이랑 <웃음> 둘째 오빠분이랑 맞아. 되게 성향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 전혀 다르죠? 어나그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 그렇죠. 응. 이미지도 되게 다르시고. 자 음, 그러니까 둘째 오빠가 찰스? 응. 음. 오. 아 그래? 나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 어, 그래? 응응응응. 응, 응. 둘째 오빠가 되게 웃겨요. 음. 응. <웃음>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네, 10살, 11살 차이 나죠. 그래도 작은 오빠랑 좀더 재밌게 놀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네, 작은 오빠가 저를 되게 많이, 되게 웃기게 잘 받아줘가지고. 음. 그래서 작은 오빠한테는 그냥 이름 막 부르고 그럴 수 있는데, 음. 큰 오빠는 무조건 오빠를 붙여요. 뭔 말인지 알지? 어. 작은 오빠한테 그냥, 야, 뭐 진수 막 이렇게 막, 어. 그냥 이렇게 막대댈수 있는데. 음, 음. 큰 오빠는 알죠, 무서워서. 알지. 못하겠어 저는 언니 두 명한테 다 그래요 <웃음> 아! 부럽다 야! 전윤경! 전윤경! 다요 <웃음> 다그래뭐 근데 저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막 많이 나는 편이 아닌.. 많이 나는 편인가? 다섯 살세 살이니까 음 근데 최근에 추 언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너는 놀이터리만 있어도 세상 외롭지 않게 잘살수 있을 것같아 혼자서는 <웃음> 어?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웃음> 와 약간, 좋네요.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정말 좋아요 음, 저의 지친 일상들을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정말 마력이라 해야 되나? 그 꿈, 희망 <웃음> 우리 친구들이 근데 아까 진짜 제가 강아지들도 눈치가 있다고 말을 했었던 게 진짜로 내가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날에 어떻게 그거를 알고 와가지고 여기서 애교를 부르냐 음 대박 진짜. 귀엽다 그럼 그때마다 이제 그 강아지들 그런 능력 있잖아요 지진 나기 10분 전인가 몇 분? 몇 10분 어. 전에 맞아맞아 안다고 맞아맞아요 맞아. 그 동물의 그 그거 보고 너무 되지. 신기했어요 응 맞아맞아 맞아. 어 되게 저희는 강아지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쉬운 거 같아요. <웃음> 댓글에 <웃음> 추원이는 아무 것도 없어도 외롭지 않게 잘살수 잘 있을 것 같아. <웃음> 네, 그럴 것 같아요. 혼잣말도 이능이 <웃음> 잘 하니까. 아 음. 맞아요. 음. 근데 진짜 강아지들도 이분 언니 강아지 이름 알죠? 하늘이. 하늘이? 응, 응. 하늘이. 난 솔직히 멤버들 강아지 이름 잘 몰라. 어 아, 진짜. 정말. 난 노리토리. 하고 하늘이 하고 하늘이? 응 하늘이 아니 난 보리 보리? 보리랑 어, 장군이 다우리애기들이네 다 어, 장군 어 장군이 리본이네 강아지죠 장군. 그거 밖에 모르겠어 미캉이 만두는 맞아 댄스쌤 강아지들 오 응. 필리핀 오비도 오셨어요 어, 댓글을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요 네 우와 하늘 현진언니는 유튜브만 응, 있어도 잘살듯 <웃음> 맞습니다 시간 되게 잘 가죠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쵸 음, 저도 그래요 뭐 우리 무대 영상도 찾아봤다가 메이크업 영상도 봤다가 뭐 봤다가 현진언니, 이브언니의 이름 기억나요? 수영언니요 <웃음> <웃음> 저 기억납니다 맞아올리저 알아요 올리비아에는 구름이 맞아요 구름이 도리도리부리 숙소에서 강아지 키우고 싶나요? 어우 진짜 키우고 싶죠 응. 정말 응. 아 나중에 리얼리티 이런 거 찍으면서 응. 각자 얘기 좀 강아지들? 어. 어 근들 진짜 그 얘기를 되게 자주 하긴 했었어요 저희가 나중에 진짜 개모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강아지들고 진짜 개모임 얘기. 한번 해보자고 말해서 <웃음> 이제 리버 니가 항상 말하죠. 안돼 우리 장군이 멀미해서 안돼. 아 <웃음> 멀미해서 차못타 안돼. <웃음> 그렇죠. <귀여워. 웃음> 우리 노이토리는 안해요 멀미를. 음. 근데 못 키우. 아무래도 다같이 살다보니까 뭐 키우는 좀 크지 아, 않다 아, 네. 보네. 그리고 무엇보다 못뭐 키우는 이유가 조건이 안 돼요 일단 그쵸 저희가 아무래도 활동을 하고 하다보면 네. 이제 챙겨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음. 이게 항상 뭐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잘 생각해보시고 한번 키워야 돼서 맞아요 맞아요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저 사실 알러지가 있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 어 진짜? <웃음> 나 그래서 나 저번에 뮤비 그거 티저 촬영 때 아, 맞아 맞아 맞아 눈이다빨개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헐 아, 그렇네 저 여러분 티저 촬영 때 제가 고양이 들고 그 찍은 거 있잖아요 안고 찍은 거 그때 제가 알러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고양이 알러지 강아 그럼 그냥 털 알러지가 있는 게아 그런 거 같아 음. 강아지도 좀 그런 거 같아 응 음, 음, 음. 네, 저도 이제 털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음. 근데 지금까지 몇 년을 키워와가지고 뭐 그게 그래서 요즘에도 농산 가끔씩 내려갈 때면은 항상 알러지 약을 챙겨가요 그래서 먹어요. 항상 제 강아지랑 같이 있을 때그 정도로 이제 저의 아프지만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키울 수 밖에 없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오비 분도 엄청 웃고 계신데요? 현진이 고양이 알러지 있었어? <웃음> 진짜 나도 처음 알았다 이거는 아, 2019년 충... 최고의 반전 충격실화! 고양이가 고양이 알러지 있어 <웃음> <웃음>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합필 또알로지가 음. <웃음> 양이 알로지. <웃음> 언니 저도 사람 알레르기 있어요. <웃음> 사람 알레르기는. 음. 음. 뭐. 나와 가장 닮은 동물 저는 뭐그 팬분들께서 지어준 인절미 인간절미 인절미 먹고 싶다 아 맛있어 흑임자 인절미 <웃음> 내가 예전에 너 사다 줬었잖아 맞아 맛있었어 응. 제가 그 맛집에서 한거 알아? 알지 네가 압구장 어디 갔어 맞아 <웃음> 기억하지 <웃음> 민망하네 왜 그렇게 맛집이라고 맛있다면서 먹어 보라고 <웃음> 아이고 음. 민망하네요 아, 왜, 네. 아, <웃음> 저희 아, 이렇게 오늘 반려동물의 주제를 가지고 다른 주파수 해봤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이렇게 저희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응. 어, 되게 VM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또 여러 방식으로 오비시랑 소통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다음 사연 주제는 수능입니다, 여러분. 오. 아, 다음 주제 수능이. 그렇 음. 응. 이제 곧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오비시 겪었던 수능과 관련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제 DJ들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의 주파수가 방송되기 전까지 팬카페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오빌들의 사연을 받고 있으니깐요 방송 시작 전까지 사연을 많이 남겨주세요 응. 진행 중에 절대! 말고요 방송 네. 시작하기 전까지 이거 꼭, 꼭 응.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오빌 달의 주파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오늘? 이게 처음 이렇게 또 해보는데 맞아요 어떠셨나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 얼굴도 보여주세요 음, 저희가 약간 이런 비슷한 걸로 루나 스튜디오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좀 약간 뭔가 오픈 형식의 라디오였는데 그때도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가까이서 진짜? 보면서 할수 있어서 음, 가지마 가지말까 <웃음> 새벽 5시까지 <웃음> 음. 가지마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의 주제를 가지고 네 다음 멤버들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맞아요. 아쉬워하지 너무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맞아요 다음에 또 어떤 멋진 DJ가 나타날지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일일 DJ가 될 멤버들도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려요 맞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마무리 네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웃음> 네자 <웃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달의 수녀 달의 주파수의 1일 DJ 히디니디 현디니디 우리는 투디니디였습니다 <웃음>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윌 잘자요 잘자요 <웃음> 고마워요 I love you.